주문 많이 쓰면 별로 안좋거든요?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데 나의 덱은 가자! 오오오오 오. 미쳤다. 자아 같이 때리고요. 오늘이0부터 가겠습니다. 뭐해! 개못해 그냥 어? 거울상 좋.. 거울상.. 별로 안 좋지 않나? 이건, 이건 좋아 오케이! 오케이! 잠깐만 이러면은 손패 타는거 상관없잖아 이뎀 줘 일단 오케이! 친구들아 여기 여기 한 장으로 육딜 줄거 없죠? 천나 아, 진짜. 아니 도발도 있는데 어떻게 한 장으로? 아 진짜 더럽나 그러면 아까 막빈도 걸었을 때 은근히 잘 걸었을 수도? 빈도시 올라가는 거거든 오! 아, 근데 이거 한장 밖에 어차들어오 못하잖아. 그치? 우와, 인생 역전했다. 우와, 이거지! 짜파게티 먹고싶네요 <목소리> 짜짜라짜짜짜짜짜파게티 <목소리>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맛나가면 나중에 낸 사람이 이기지 않나 그니까 나는 그거 말고 내꺼 뭐, 먼저 나와버리는 그 상황이 좀 이러면은 헌 드로를 안본건 조금 까비 어? 아니다 내걸 죽여야 되는구나 이 반대로 생각했네 그러네 내걸 죽여야 돼 아니 좋아 아침이라 잠이 들깨서 그래요 이해줘 첫판 이슈